자, 올해, 올해 첫 출조입니다. 광어 선상, 다운샷. 무창포로 왔어요. 아, 세번 취소되고, 네 번째, 네 번째 만에 처음 삽니다, 올해. 오늘이 4월 20, 22일인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고, 무창포에서 나가는데, 일계보가 수중전이 될것 같아요. 액션캠 자체는 방수가 되는데, 충전이 안 돼가지고, 다 찍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침부터 간간히 한두방울씩 떨어진거 보니까 오늘 수중전은 맞는것 같습니다 아, 감기 무령하네요 지난번 목포 목포의 가족낚시때 배 처음 타보고 전문적인 낚싯배를 타는건 올해처음입니다 도다리 낚시 시간배 탈때는 이런 기분이 아니었는데 방어다운샷 이걸 보니까 설렙니다 자, 열심히 해볼게요 자, 올해 첫 광어다운샷 어? 어? 추워봤나? 흰색 웜하고 처음에 4 0 싱크 달아봤습니다 와비온다는데 비만 참 많았으면 좋겠는데 수중전도 재밌긴 한데 녹화를 못하니까 녹화를 못하는 게 아니고 저기를 못하죠 충전, 소재을 <웃음> 못하니까 아 설렙니다. 지난번에 군산 갔다가 목감기가 큰 고데기 와가지고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지 얼마 안 됩니다. 아 오랜만에 나오네요. 오를 때 바닥에서 뛰지 않으려고요 뭐? 응. 어? 뭐 있을까? 에이, 미끌림이네요 아, 비펑을 떨어지네. 소심이 깊어지네요. 껌량이 아직 안나옵니다 1 5 m 될까? 바로 두번째 포인트 여긴 대충 한1 0 m 아 오늘은 놀래미가 나와도 그 먹이가 아니구나 오늘은 수심은 90cm에서 1 m 쯤 네, 그정도 맞춰왔습니다 출조 나가시는 배는 많긴 한데 완전히 열린 그런 수호는 아니라고 하시네요 아전 올해 처음 광어다운 샷 어때는 것만 해도 기분좋아 오랜만에 배를 타니까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도다리 배시간배 탄거하고 기분이 많이 다르죠 좀뭐 바닥 살짝 질질 끈다는 살짝 뛰고 오네 방 다운샷이니까 뭐 고패질 없이 오 다시 수 깊어지네요 집에 오한이 있죠? <웃음> 전선이가뭐야 그러지 자, 어, 그렇게 빨리 최에 빠집니다 어? 오, 접수소 아이고, 애공하네? 무슨 색깔이지? 이 지금 여기 위치가 이섬 이름이 뭐지? 어 섭씨도 포도 사이인데 섭씨도 녹도 그 앞에 작은 섬어 여기네요 아름답고 좋다 제가 강따 초보인게 바닥하고 구별을 잘 못하겠어 입질인지 바닥을 긁는건지 입질은 받으시는데 난왜 없지? 색깔을 바꿔볼까요? 요즘 광어가 입질이 엄청 약해요 네, 이틀올때 바로 잡아당기면 다빠지더라고요이틀오면 네, 살살 꼬셔서 산책에 가보시면 됩니다 아마 소원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놀람> 수심을 많이 안주시네 50정도 까지 내렸습니다 한 10cm 더 내렸어요 한 50정도 되려나? 입질이 약하다고 하시고 활성도 높지 않을 때는 원투에서는 바닥에 깔려있었는데유럽들은50 60 사이니까 우럭도 좋고 방화도 좋고 예. 아, 살살 감았는데, 그냥. 근데 <웃음> 무릎 네, 같아요. 예, 예. 후두둑 하는 입질은 굴러가는 굴레. 아. 마음는 굴러. 다 다르긴 한데. 예. 때리는 입질도 방어는. 방는 그렇죠, 턱. 아, 첫 입질 받아봤는데. 아, 호두둑 좋네. 예, 예. 알겠습니다. 호두둑 좋네요. 지심 조금, 한 30cm? 낮추니까 입질 한번 받았네요. 저는 기본적으로 바닥에서 조금 띄우니까. 수초도 있고. 나왔어요? 오우, 무럭 좋다. 3점은 훌륭하지. 아이거 그치. 오늘 채비 많아요. 뽕돌만 날라왔네 삼장님, 오늘 웜 색깔 어떤 거 써야 돼요? 네, 지금 이틀 되는 지금 거. 거. 일단은 나오긴 했는데. 아, 고추장이 나왔어요? 음, 기본 흰색이네? 네, 네. 알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수중전입니다. 비가 오네요. 흩날리는 비이 정도는 좀쭉 한번 낚시해서 겪어봤는데 아침부터 시작하면서 이렇게 수중전 하는 건 처음입니다. 배타워첫 아, 해는 좀비올때 많이 갔었죠. 근데 뭐 보통 비 온다고 하면 출조 자체가 취소가 되니까. 줄 저기 돌림 맞네. 흰색 리턴. 오, 이건 찢어졌네. 한써 보고. 둘째치고 너울 아닌 너울이 조금 있습니다 이 정도는 뭐 겉에 장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아, 많이 좀출렁거리요 바닥을 긁는 게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돌고 돌아, 수중전. 자, 비가 멋지게 오죠? 바람만 안불으면 되지, 뭐. 까 아우, 오늘 낚시복을 입을까 날까 했었는데. 어, 서현아 어, 비는 와 아니야, 그냥 비는 와, 끊어 어우, 어, 비 멋지게 없는데요 공기는 맑아지겠네 낚시하니까 비 맞으면서 이렇게 하지 이거, 진짜 뭐 우비가 아니라 파라솔을 씌워준다고 해도 비 맞으면서 밖에서 뭘 해라 그러면 싫어하겠는데 비 맞으면서 낚시하니까 이것도 나름 문치 있네요. 오. 턱 입질 받았는데 입질만 나고 많아요 3주? 4주째? 비, 바람 몰고 다니네요 그래도 오늘은 바람은 없네 어 수심이 한 20m다 여기. <웃음> 시간을 좀 준다는 게, 아까 시간 주라고 조언을 받았는데. 더블이트? <웃음> 아니, 도대체 무슨 색깔이에요? <웃음> 오토멜론인데. 아니에요. 색깔에. 너미예민하안 된다 그랬어. 어다음또 초본을 알아보나봐요 생미끼잖아 생미끼도 쓰시네요? 모르겠는데 차를 좀 내려야 되나? 전부 다 낮게 나오네. 어우, 잘 잡으시네. 저희는 뭔가요? <웃음> 저희는 말뚝이야, 말뚝. 아니, 뒤에도 녹색이 나오는데. 워터멜론이 맞네. 사실 이 빨간 펄이 입질을 받긴 받거든요 어 아, 근데 고민 되게 하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니 아, 뭐 아, 카메라 하 전인데 계속 색깔을 원 색깔을 바꿔줘도 아 역시 초보는 알아보는 거야. 아, 어, 떨어졌다. 조금만 넘어나 예 에러 에러인가 봐요 에러 조금만 넘어나 아이고 후두둑거리고 에러게 에러 광어 광어네 예 그래도 한수했습니다 이거 뭐 우럭 같아요 느낌이 깨서 걸렸어요. 예? 그냥 <웃음> 살짝. 훌쳐진 거좀 살짝. 훔쳐진 거죠, 훔쳐진. 아. 후둑후둑할 때 이번에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슬쩍 들었어, 그냥. 훌쳐졌어, 훌쳐졌어. <웃음> 초보는 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한수했습니다 손바닥이네. 지금 시간이 크게 안 <웃음> 그래도 꽝은 아니에요. 아, 나 에러긴 줄 알았어. 조가가 아직 활성도가 덜하니까, 아, 방색 사이즈만 면하면 담아야 되겠어요. 보통 생활낚시 어종 방색 사이즈가 우럭이 제뼘 23cm고, 광어, 먹치가 21cm일 겁니다. 21cm고, 놀래미가 20cm. 참가자미? 참가자미는 뭐, 생활낚시를 잘 안, 안 적이 되니까. 문치가자미. 문치가자미가 15cm고, 대충 그 정도? 안 하고는 몇 cm인지 기억이 안 나네. 요 물장을 잡게 되면 제가 검색을 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생활낚시 방생 기준은 그렇습니다. 네, 올해 첫 자연산. 작지만, 미안하지만, 회는 좀 먹어야 되니까. 자, 워터멜론이네요, 날씨. 오늘 조금 전일 거예요. 조금 전이고, 지금 상황에 비가 오는 그때 네, 워터멜론 색으로 잡았습니다. 사무장님이 그러시는데, 훌치기로 잡았대요, 훌치기. 아가미 옆에. <웃음> 살짝 당겼거든요그세 번째 입질인데 그러니까 오면서 덥석 건어치려고 오호 광어가 작다보니까 에럿 같아요 쭉 달려오면서 끝에 조금 털려고 하는 아 그래도 꽈아니야 얼마만이에요 고기 잡아보는게 좀 일찍 일찍 시작했네요, 오늘.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원래 4월엔 나가지도 않았어요. 더다나 겨울이, 지난 겨울이 굉장히 추웠죠? 수온도 좀 더디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일지를못 받아서 그런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흐른줄 알았더니, 8시 반입니다. 한 2시간? 2시간 정도 낚시한 것 같은데, 한수했습니다, 한수. 단차가 지금 한 대략 60, 60cm 정도. 단차를 좀 내려볼까요? 단차를 좀더 내려봐야 되겠어요. 비가 오네요. 안 되는 느낌 같 은데, 말도, 안 되는 접을 수도 있는 거 죠? 음, 40 비가 오 니까 위 에서 두두두 소리 들리 면, 깔려 있겠지만 베이트비시고 물고기인가 그냥 울트둥불하게 생각해봤어요 뭐 해보는 거지. 아, 안 되면 이것저것 해보는거지 아... 한마리 가지고 안되는데 구독자이시자 감사한 이웃사손이시자 같은 학구형이신회원님께도좀 드리고 가까이 계시니까 저희도 회맛좀 봐야되는데 올해 첫광어 아직은 수온이 차서 작지만 담은 이유가 살이 아직은 찰집니다 그래서 여기 무창포에서 안산까지 가면서 배를 포호를 떠서 랩핑해서 가면 딱 정말 감칠맛이 넘치는 훌륭한 맛이 되죠 그럴때 초밥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녹도 가까이로 오셨네요 녹도 가까이에 있는 뭐 아무튼 여기 섬섬 섬 근처입니다 아하 멈추니까 또 비가 딱 오네요 어? 여기 갑오징어 포인트 여기인데 근데 갑오징어랑 광어랑 포인트가 비슷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갑오징어 칠때선생님들께서 겹친다고 하나? 와. 내리자마자 오 큰건가 아 분위기 좋은데요 내리자마자 뒤에 계신 분오 그래도 준수에요 4자는 되겠네 갑자기 사이즈가 커졌어요 <웃음> 오토멜론이네. 예? 오토멜론이에요? 오토멜론이에요? 오토멜론이라고 하시는데. 오토멜론에 내려좀해볼까요 아니야. 아, 오랜는 낚시가 힘든 거 같다. 지다려 말아요. 좋나 와, 잡으신 분들은 수심 더 낫네요, 저보다. 수심이라그 단차. 아, 진짜 커닝 좀 할까? 한 30cm? 그러면 저는 바닥에서 살짝 띄우는 게 아니고, 지지 좀 끌어봐야 되겠습니다. 뭐가 어서툭 했는데. <웃음> 아, 침질도 안 했는데. 히트 아니죠? 너무 조용해갖고, 어. 내가 한번 그냥, 한번 해봤어. 뻥 쳤어. <웃음> 양 치기 전에 한번 해봤어. <웃음> 비바람이 치니까 아무나 전체적으로 굉장히 조용합니다 있을 법도 한데 어, 와 크다 어우 혼자 다 잡으시네 컴퓨터 <목소리도> 밀러지는데 오랜만에 나오니까 반갑네요 제가 잡은 건 아니지만 자 지금 정리하고 계십니다 정리하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충전하다가 비가 오는 걸 그냥 조금은 간과를 하고 그냥 충전을 시키다가 뭐좀 쇼트가 났나 봐요 그래서 액션캠이 한 11시쯤에 영상이 멈췄습니다 그래도 좀 음,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마음에 제가 오늘 완전히 꽝을 쳤을지 조금이나마 손맛을 봤을지 좀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폐양했고 제가 올해 오복이 그렇게 많이 입지 않은지 날씨가 좀은래안좋았어요 이후 황후바람 터지고 오늘 구창 퍼프로 낚시 에이스오 였습니다. 주간문 시즌에는 함부로 탈 수도 없는 배죠. 인기가 많아가지고 오늘도 4시 넘어서까지 말소 연속 만족하지 않는다고. 이장님께게좀 늦게 늦게 하셨습니다다 왔네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사이즈가 좀 작죠? 한번 잡아요. 힘들어 죽겄어. 아어아 <웃음> 실력이 없어가지고. 아저 우럭은 좀뜰줄 아는데 아이 광어는 안 잡죠? 광어는 우럭이랑먹뭐 비슷하지. 전혀 다르던데요 저 봄에 도다리 좀 잡아가지고. 도다리가 어려워요. 광어 아, 보다 더. 왜냐면 알이 있어서 아. 이런 이래야 되는, 방생해줘야 된다니까. 이래뭐 되는데, 뭐, 있다고 가봐야 <웃음> 돼. 아, 제가 이거 방생했다가는 오늘 빵칠 것 같아가지고. 아직 수온이 들올렸대요좀안 좋대요. 음, 지금 예.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 예. <웃음> 네. 선생님, 배에서 내리기 전에, 네. 피를 빼가지고 바닷물에 네. 담궈 놓으시더라고요? 네. 살이 그럼, 그래서 이렇게 하얘지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피를 뺐으니까, 피를 깎. 깨끗이 빼면은, 이게 예, 그래요. 깨끗이 안 빼면은, 약간 불붙음 하고. 제 경기도 안산에서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오롯이 해가잖아요. 예. 집에서 썰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아니요, 흡연될 거 맛있지. 한두 시간? 두 시간 정도? 음, 맛있어요, 장 방어는. 곰이 같은 거는 맛이 없어요. 곰이는 어 살이 약간 물러져요. 스펀시키면그 어 차이점은 있어요. 음. 금방 따라할 것 같으죠? 에휴 아 제가 해봤대니까요 완전히 달라요 이거 이거 하 사람마다 또 방법이 틀리는데 아 그래요? 예. 네. 한른 사람마다 틀려요 한 방식 제가 올해 광어 다문자 처음 왔거든요 계속 주말마다 비 때문에 뭐 바람 때문에 취소되고 네, 자연산 광어회 기대가 큽니다, 지금 맛이 맛있죠, 자연산이 우리는 워낙에 짭깐해서칼잡물려면살다 칼 나가봐요 음. 수고하셨습니다